어이, 뭐! 아, 완전 어망, 진짜이에요 정말! 그래서 오늘 언박싱 하고요. 그리고 재미있게 노는 놀방 해볼 거예요. 네일네 네, 네. 아, <웃음> 자, 그러면, 이거를 한번. 네. 거예요. 이게 지금 랜덤 슬라임이래요. 물론 나라도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고 저희 준비해주시는 피디님도 아마 여기 뭐가 들었는지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 누구도 이 안에 어떤 슬라임이 들어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떤 슬라임이 들어있으면 좋을까요? 두규 두구 두구 두구 두구 박심 해볼게요. 어, 일단은 뭐가 되게 이런.. 이거는 뭘까요? 이거 이거부터 볼래요! 이거 뭘까요? 약간 핸드 느낌도 나는데 일단 볼게요. 이건 뭐죠? 이거? 여러분! 먹을 거가 들어있어요! 아, 액티베이터! 액티베이터가 붙이는 건가요? 아니면.. 아니면 이렇게 풀어지게 해주는 건가요? 지금 꽁꽁 싸져있는데 우와 어, 보이세요? 여기 이렇게 일단은 그냥 하얀색입니다, 하얀색! 그리고 이것도, 아, 기 고양이 그림이 있고. 와, 와, 이거는 안에, 안에 지금 과일 같은 통조림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와, 여기는 지금 금색의 반짝이가 들어있고요. 와, 이거는 지금 좀 고체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다섯 개가 들어있습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일단 그러면, 음, 제일, 제일 뭔가 평범하게 생긴 거두 개부터 해보고요. 뿅! 우와, 우와, 우와. 여러분, 보이세요? 우와! 우와! 우와! 엄청 치즈 같죠? 그죠? 우와, 우와. 소리가 뽁짝뽁짝 나고 있어요. 네, 좀 차분한, 차분한 방송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어, 딱. 이거 손에 이렇게. 이렇게. 와! 아, 역시! 역시! 아, 이렇게 갖고 노는 거겠지 않아? 되게 뭔가 기분이 좋아요. 앉았을 때. 뭔가 뭉실뭉실하고 지금 쫀득쫀득한 느낌입니다. 쫀득쫀득. 완전 아, 쫀득쫀득! 일단 지금 이제 손에도 안 붙어요. 손에도! 뿅~! 그리고 이거! 똑같이 흰색인데 지금 이렇게 두 개가 있거든요? 어, 이거는 일단 아까 고만큼 붙지 않아요 여러분. 아까는 막슉 이랬잖아요? 이거 느낌이 되게 방금 이렇게 뜬 아이스크림 같은 그런 모양이에요. 우와 근데 되게 가루가 일단 좀아지는것 같아요. 아까 거는 진짜 되게 치즈 같았다면 이번에는 그렇진 않습니다. 뽀도독뽀도독한? 우와! 우우우우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Today is Tuesday. Yeah. 와, 와 이거는 소리 날것 같은데. 요 아, 너무 예뻐. 짚이, 짚이, 짚말 짚이. 뭔가 어 소리가 안에 확실히 이런 파츠들이 들어 있어서 파츠들끼리 부딪히는. 쭈구 아, 쭈구 쭈구 쭈구 쭈구 쭈구 쭈구 쭈구 쭈구 쭈구 쭈구 부딪치는 소리들이 있어서 뭔가 더 재미있는 느낌이에요. 네. 아 나라바보. 아 인간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버추월도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네. 아, 분명히 에티베이터 붙였는데. 오마이갓. 리얼리 오마이갓. 내가 슬라임인가, 슬라임인가, 이어 이제는 조금 쫀쫀해졌어요. 예! 예! 어! 마지막! 마지막! 소개죠? 와! 아, 이번에 다시! 이거 다시 미치고안 나와요. 이야! 퍽! 하! 말이 들어! 들었...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가겠습니다 친구가 어하겠죠 될까요+ 될까요 친구가 될까요 우와 우와 우와 이렇들와려와 음. 이렇게 와려와 이렇게 호잇! 아, 안 되는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요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 않습니다. 오라까오오오 어! 어! 주수 있어 나라 나 완전 오오 어! 어! 이거 원한 건 아니었는데 뭔가 어, 되게 흑염룡 마음 속에 흑염룡이 날뛴다. 주수 있어 나 주수 있어. 아 이게 뭐예요? 어쨌든 네 개불가 닭발가 분소 아문대풀이느낌이 살짝 나는데요? 당근 아니고. 개불입니다. 개불. 나는 당근 싫어요. 개불이에요. 개불. 우리 개불. 아! 당근 아니라고요. 당근 아니에요. 자라는 거 같지 않아요, 여러분? 성장하고 있어요, 이 친구는. 성장용 스트리머. 보내오면 리액션도 해야 돼, 개불. 이렇게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알았지? 네.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맛있게 식사를 하실 거예요, 아마. 네. 너무 터지셨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한번 올려볼게요. 흐름이? 런 느낌입니다. 흐름이 올려보았고요. 네, 네. 네. <웃음> 네. 네. 머리 눌러드릴게요. <웃음> <웃음> 정오초밥이라네뭐 여튼 그렇고요. 어쨌든 네 역시 성장형. 아, 이렇게 해서 오늘 응. 아, 뭐 마, 마무리인데 많이 주세요 오늘 어차피 이제 저희 다음 방송 마무리 할 거라서 요 센터에 넣어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 선생님과 함께.